안녕하세요. 클리스 작가 이종우서입니다. 아 고민 보내주신 분, 이제 메일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나이는 이제 33인데 음, 모아놓은 돈이 없다. 저는 이 메일을 앞부분만 일단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도 지금 뭐 아직 취업이 안 됐거나 어, 아직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어, 계속 과거를 보고 있거나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어, 취업도 된 분이에요. 취업도 됐고 이제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내가 대기업도 준비해봤고 공시도 준비했는데 모든 걸다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한 1년 반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일도 하고 안정이 되면서 자꾸 과거 생각을 하게 되죠. 취업은 하고 돈도 벌고 직업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계속 도전했던 것들, 저 위에 보였던 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가슴에 콕콕 박이는 거예요. 뭐 눈에 띄는 결과물이 뭔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나를 판단하는 이 잣대, 이 기준이 이 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굉장히 이제 정립이 돼 있던 거죠. 내가 이 기준을 세우고 이제 살아왔고 내가 이 돈이라는 기준, 내가 저축하고 돈을 모은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32살, 33살에 이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예전부터 어떤 생각해왔던 것들이 어긋나버리니까 이 기준, 내가 정했던 기준에서 이게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 하지 않은 사람, 무언가 결과를 내지 못한 사람, 남들보다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물론 경제생활을 하고 무언가 하려면 돈을 안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잣대로 기준으로 대다 보면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설명하는데 돈을 못 모은 사람으로 그냥 저한테 글을 써서 보내신 거예요 저축을 못한 사람 허송세월 보내다가 돈을 못 모은 사람 그 기준에만 맞춰 가지고 글을 써서 보내셨죠 자 그런데 다른 기준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다른 기준으로 또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인상 좋네요. 옷 깔끔하게 입네. 키도 훤칠하네. 그런데 이 메일을 보내준 이런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생각한 기준은 무조건 돈이야. 내가 생각해놓은 기준에 미달하면 나는 그냥 미달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말을 해도 아 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해요. 스스로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정한 기준에 넘어야 맞아야 나는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높아버리니까 나를 인정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인정하기가 어렵고 남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저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거를 하든 간에 내 본연의 내 기준, 돈 말고, 물질적인 거 말고, 내가 가진 어떤 장점 이런 거를 리스트를 좀 써놓습니다, 저는. 다이어리에 뭘 써놨냐면, 어디가서도 기죽지 않는 말하기 습관. 또래에 비해 머리 숱이 많은 거.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거. 자, 이게 뭐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저 스스로 기준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다. 나만의 어떤 좋은 점. 최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남들 잣대로 나는 돈을 얼마 모았어? 그거 못 모았어. 다른 사람보다 못 모았어. 남들 열심히 취업해서 돈벌 시간에 나는 다른 거 하다가 못 했어. 자, 이런 거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기 70대, 8 0대돼서도 나를 충족 못 시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업이 있죠. 앞으로 돈벌 능력이 있죠. 희망퇴직으로 1억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돈벌 능력은 없어졌죠. 통장 잔고에 돈은 있지만 앞으로 내가 돈벌 능력은 없어진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른 걸 시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없었지만 앞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잖아요. 예전에 백수생활 오래 했던 거뭐 실패했던 이런 경험들 이걸 알아버리면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나이는 33세 신입사원이 됐지만 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 맛을 봤기 때문에. 아팠던 맛을 봤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앞으로 정주행을 하면 돼요 돈 버는 것도 빼놓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그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을 나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통장 잔고는 있어도 돈벌 능력이 사라졌을 때이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 항상 고맙습니다